나만 믿어 야 <웃음> 쌤만 믿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저희는 홀리뱅입니다 네와 <웃음>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인 줄 알았는데 마더인 홀리뱅의 헤르치입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뱅에서 인싸를 맡고 있고요 허리 라인이 제일 예쁜 유리입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힙합공주 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홀리뱅 리더 허니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뱅의 알파고 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홀리뱅의 엄지공주이자 리액션보 타로입니다 <웃음> 홀리뱅의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뱅의 최장신 막내 베리입니다 지금부터 홀리뱅의 서로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예예. i've been thinking i've been thinking i've been thinking i've been thinking i've been thinking i v thinking, thinking about y o 지금까지 같이 달려온 멤버들에게 해 주고 싶은 한마디 안 되고 한마디 오케이 나만 믿어 야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 믿어? 믿어? 아, 고마워요 어 뭐야 <웃음> 아, 뭐해? 도장 찍었다. 너 같이 더 고생하자. 아, 엄마, 이 칸드리스 오버 칸드리스 오버 칸드리스 오버 칸드순스 오버 칸드리스 오버 칸드리스 오버 칸드리스 오버 칸드리스 오버 칸드리스 오버 칸드리스 오 저 그때 메가크루 영상 다 같이 보면서 탈락팀 선정하고 이제 배틀 했잖아요. 저 그거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그심적으로 아, 맞아. 제체가 응. 응. 힘든 건 괜찮은데 정신적으로는 좀힘 응. 정신적으로 응. 정신적으로 어, 응. 전반적으로 어. 계속 그랬던 거죠. 아 누브레이크 산업할 때 각자 가족들이랑 아 베리랑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산업 끝나고 진짜 눈물 쳤는데 아, 결국엔 울었는데 맞아. 맞아 근데 결국에는 가족들 때문에 울게 아니라 쌤 때문에 울었어 맞아, <웃음> 맞아, 맞아. 아, 네. 쌤은 있어요? 나는 그때 뭐냐? 모니콘이랑 배철하고 졌을 때 그때 내 대기실에서 펑펑 울었잖아 근데 그때 약간 져서 울었다기보다 팀한테 뭔가 내가 계속 피해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내 스스로 되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, 너무 좀 그래서 그때 눈물이 났지. 몸이 아, 막 힘든 거는 아 그렇다 치는데, 심적으로 힘든 게 너는 너무 힘들어.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. 내가 멤버들에게 감동받았던 순간. 아, 이런 거말 못하겠는데. <웃음> <웃음> 왜 저래? <웃음> 메인댄서 선발전 할때 2차로 한번더 6명만 뽑혔던 거 기억나세요? 근데 뒤에서 멤버들이 울컥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, 난, 저 울었잖아요 어, 대견하고 너무 잘하고 이래가지고 응난 어, 잘해서 좋았는데 왜 울었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래. 잘하면 좋은 거그 전에 아무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얘가 한번더 불리니까 약간 대견? 음. <웃음> 결론적으로 무엇을 얻은 건 아니지만 멤버들이 뒤에서 막 응원해주고 같이 막 울컥했다고 하니까 그때 되게 감동받았어 저만 얘기해요? 저요 <웃음> <웃음> 우리들의 멘탈 케어법이 뭘까요? 저는 저는 그거 있잖아요, 노아 거. 아, <웃음> <하는 게> 아. <웃음> 아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는데, 뭔가 멘탈이 무너진다거나 이럴 때, 뭔가 좀 딥하게 다가간다기보다. 빨리 그거 해, 그 <웃음> 집중. 근데 <웃음> 나, 나의 멘탈 케어법 있어. 깊게 생각 안 <웃음> 하기. 그러니까 언제 안 하냐고. <웃음>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. <웃음> 안 하고 있어요 수음파, 수음파 주사 맞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수음파 백신 2022년에 우리가 왜... 외... 아... 다시 할게요 멤버계획법이다 <웃음> <웃음> <맨날 피할> <웃음> 이루고 싶은 네. 계획 맞자 네. 계획? 이루고 싶은 소원 아, 아, 어려워 답답 2022년 홀리뱅에 <웃음> 이루고 싶은 소원과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? 무서워서 말못 하겠어요 <웃음> 있습니다. 지금처럼 계속 힘들기 오케이. 오케이. 알죠? 어, 2022년에는 우리 베리랑 백하 우니까지 해서 완전체 당연하죠. 백하 언니 가능합니까? 네, 가능해요? 오케이. 컴판받았어. 나는 또 게이, 개인적인 바램은 허니 제일 연애 좀 하자.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요 바쁘지만 연애할 시간이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다들 바쁜 줄 알아 자 지금까지 홀리뱅 이었고요 오늘 예쁘게 입혀주시고 예쁘게 메이크업 해주시고 머리도 예쁘게 해주시고 다 계획해주신 모든 제작진분들 세트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시죠? 제 칼퇴백 <웃음> 너 칼퇴하자! 이제 퇴근하는 거야? 안녕 <웃음> 저희 칼퇴할게요 안녕 빨리 <웃음> <웃음>